와우. 와우. <웃음> 음. 자. 네 이거. 이거만 채안맞그잠 이월 돌려? <웃음> 좀닦까 물이 없으니까. 음. 너무 지금 은데 너무 공불러아 가까이 안 되나? 어, 나... 와, 이, 이, 이. 이거 크지 않지? 뜨거워, 먹어. 크라이언, 아이언 응. 그럼, 말도 고 우리는 동산사는데 먹자. 여 음. 먹자. 라먹먹먹 음. 뭐 뭐라 그 e 고나 이거 다먹 싫어? 먹네. 녹음을 하러 친구 집에 왔습니다 펑킹까지 샀어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여기 잘 나온다 니네 집 괜찮은데? 어? 괜찮은데? 진짜? 응. 뿌링클이 왔어요 링클 링클 뿌링클 응? 야너 콜라먹어 대박 와우 나.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제가 쏩니다 여러분들 뿌링클 야너 소스 먹어? 이냥 먹어 당연한 거 아이가 니안 네 먹어 그거 뿌링 소스를? 응. <웃음>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짜네. 짠! 짠! 야호! 음. 안돼! 나한테, 나 같이 살래 해가지고 안돼 했어. 음. 야, 그냥 깔끔하게 먹는다. 너 유튜브 그대로구나? 왜? 너 거짓 없네? <웃음> 전 먹백 같은 거 없어요. <웃음> 어어어 음. 어. 어 이제 염색 어어어어어어기야어어어어 그런 줄몰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링 음. 음. 치즈볼. 나 이걸 빨리 먹어. 맞아 치즈 먹기 전에 먹어. 음. 아니 아니 먹기 연락을... 전에 먹지, 멈추마. <웃음> 음. 대만식 당면 볶음. 그때 온라인 예배를 듣던 그녀. 알겠어, <웃음> <웃음> <I guess>, 그럼. <웃음> 망고 크림 새우. <웃음> <웃음> 오늘 술이 아닌 콜라로. <웃음> <웃음> 짠! 짠해, 빨리. 짠! 음! 너어쨌짙 아, Thank okay. you. 너무 사랑해. 사랑해. 마 해줘. 티지벌? 티지벌 사단. 진짜 저번부터 귀여운 좋봤는데짠 음. 해. 짠, 짠. 짠. 짠해서. 두 번째 짠 해가 두번째 치즈 볼짠 우리 주인공 나오 셨 어？어때？나 이렇게 가을 을먹었데 처음 봤 어？이거 고운 빛깔 <웃음> 은 십시일반 은그 맛있 게먹 을게요. 살짝, 살짝, 살짝. 1 5명 선착순이 존나 웃겨. 우리랑 <웃음> 소스에 찍어서. 왜 튕겨, 튕기기는. <웃음> 뭔가 엄마 똥나놓는거 아니야? 배안찍배안 찍어? 배안 찍어? <웃음> 진짜지? 왜 웃어 이씨. 한장 줘? 두장 줘. 한 장. 몇 일이야? 살 빼야 돼. 아, 참. 지랄.. 지랄이요? 지랄이요? 에 이거 먹는 거 자체가 살이요. 음. <웃음> 됐냐? 지금은 10시 반. 쓸데없는 건 하지 마시고. <웃음> 아버지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맛있어. 파는 것도 맛 있어요. 떨어져 조심해. 홈메이요 <목소리도> 음. 음. 그런맛있지 음. 파기티 <목소리도> 계란 볶음밥, 파김치. 잘 먹겠습니다. 응, 음, 파김치랑 계란 볶음밥에 사 파게티. 응, 음. 이거 맛있지 응 음. 음.